의향시민 여러분, 경기채널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의향시장 김상돈입니다.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20년 치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풍요와 지혜, 치의 상징인 신지혜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. 저와 700여 공직자는 더욱 뜨거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시정의 발전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 금년 한해 시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